백내장이라는건 수정체가 노랗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가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고마워주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아 t v 아주 훈남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비인빛 밝은 세상 안가에 나건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저희 나오셔서 지난번에도 아주 좋은 꿀팁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 눈 비비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아 그럼. 네,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궁금하시면 저희가 최종 화면에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네, 네 원장님 오늘의 주제는 좀 음. 특이한 걸가져 나오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어, 나이 들면은 네. 어, 빨간색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오, 어, 네, 그런 주제로 네, 준비를 했는데요. 사시 네. 이제 등산 가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네, 네, 네. 등산복이 어, 이제 빨간색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제 취향이 변한 거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눈의 노화랑도 어,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 오늘은 이 내용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연세가 좀 들어가면서, 네. 이렇게 빨간색을 평소에 안 입다가도 맞습니다. 찾는 분들이 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눈의 노화랑 관련이 네. 있는 부분인데, 아, 그래요? 먼저 답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네. 눈의 노화가 생기면서, 네. 붉은색 계통은 비교적 선명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음 어, 푸른색 계통의 빛은 어,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든요. 그런데 아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잘 모르시고 네. 어, 저희가 구체적인 네. 어, 좀 그림 같은 걸좀 보여드릴 건데 네. 어, 프랑스의 유명한 네. 인상주의 화가죠. 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어, 모네의 그림을 가지고 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네의 작품. 네, 네. 아 이건가요? 이것은 50대. 50대 후반에 그린 그림이고요. 모네가 이 수련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기가 살던 그 저택에 이런 다리를 설치해 놨고 수련을 더 가까이 잘 보면서 그릴 수 있도록 네. 설치한 다리입니다. 아, 이게 50대 후반에 그린 그림? 네, 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고요. 네. 근데 똑같은 장면을, 네. 똑같은 풍경을 20년 뒤에 네. 어,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오, 이건 색깔이 완전히 다른데요? 맞습니다 네. 이쪽 그림은 이제 20년 뒤에 그림이니까 한 70대 후반에 그린 작품이, 작품이죠 네. 도저히 같은 풍경이라고는 믿기지 어려울 만큼 굉장히 피사체가 다 뭉개져 있고, 오... 어, 또 색깔도 굉장히 좀 불그스름하게 그렇네요. 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와. 네. 너무 차이가 난다. 맞아요. 정말. 네. 그림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너무 네. 궁금한데요. 네, 그림이 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바로, 네. 어, 모네에게 굉장히 심한 백내장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 백내장? 네. 네. 이제 백내장이 굉장히 심하게 왔고요. 먼저 이제, 잠깐 모네의 백내장에 대해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은, 네. 네. 이 이제 70대 후반 네. 이 당시에는 백내장이 굉장히 심해서 그 시력이 굉장히 나빴고 음. 오른쪽 눈 시력은 광각이라고 해서 네. 빛이 있고 없고만 볼 정도로 거의 실명 상태였고요 한쪽이요? 한쪽이 오. 오른쪽 눈이 그리고 왼쪽 눈은 0.1 정도로 역시 아. 굉장히 이제 시력이 나쁜 상태였습니다 거의 안 좋았네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우리 눈 안에 그 렌즈 네. 이 수정체가 네. 점차 혼탁해지고 어, 이제 뿌옇게 변하는 걸 말을 해요. 그 그렇죠. 네, 세월이 지나면서, 어, 점차 이제 투명했던 수경체가 노랗게, 네. 더 심해지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아 네, 그 과정에서 어. 어, 이제 파장이 짧은 푸른색 계통의 빛은 다 필터링이 됩니다. 다 걸러지게 아 되는 것이고, 그렇구나. 파장이 긴 붉은색 빛은 음. 백내장이 있더라도 눈을 통과해서 망막에 음 맺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음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어르신들 보면은, 네. 어, 가스불이 이렇게 푸른색이었나 어.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풀 <웃음> 받기 전까지는 네. 가스불이 푸른색인지 모르셨다고 하셨죠 네. 네. 네. 받고 나시니까 어, 가스불이 굉장히 푸르게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백내장이 우리 색깔까지 변화시킨다는 건 정말 처음 알았고요 네. 네. 어, 이제 취향이 갑자기 좀화려해지시거나 네. 어, 유독 갑자기 좀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향이 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뭔가 눈에 노화가 찾아와서 백내장이 온 것은 아닌지 네. 한 번쯤은 눈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고 궁금한 건또 눈이 침침해지면서 이게 노안인지 네. 백내장인지 네. 이거 구분하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노안과 백내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네. 어, 사실 노안과 백내장은 같이 오는 것이죠 아, 네. 어, 아까 말씀드린 눈 뒤쪽 그 렌즈 수정체에 오는 노화의 과정인데 네. 노화는 쉽게 말해서 네. 가까운 게안 보이는 겁니다 정의 자체가 그쵸. 가까운 게안 보이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까운 걸 보려면 이눈 안쪽 렌즈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근거리 시력이 나와야 되는데 음. 이 탄력성을 잃다 보니까 세월이 음. 지나면서 음. 그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것이고 네. 또 근거리를 보려고 하면 은 두통이 생기고 음. 이런 걸 이제 대표적인 노화인 증상이고요 네. 또 반대로 가까운 걸 열심히 힘줘서 봤다가 네. 먼 곳을 보려고 하니까 초점이 안 맞고 상당히 흔들려 보이고 음, 음.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제대로 보이고 어 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노안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백내장은 노안보다 네. 이제 더좀 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노안은 보통 40대 초반에 좀 일찍 온다면 네. 백내장은 그 이후에 좀 오는 경향이 있고요 음. 이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이 되다 보니까 음. 이제 멀, 가까이도 물론 안 보이겠지만 멀리 있는 곳의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어, 보인다. 뿌옇다. 네. 그리고 네. 마치 날시처럼 음. 겹쳐 보인다. 겹쳐 보인다. 네. 요 증상이 음. 굉장히 대표적이고요. 음. 또, 노안은, 노안 같은 경우는 돋보기를 끼면 가까운 게잘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백내장이 심하면은 네. 돋보기를 껴도 네. 가까운 게잘안 보이, 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고, 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평소에 잘 맞던 안경이 갑자기 잘안 맞는 또 수가 너무 변했다. 네, 그리고 노안이 되게 심해서 가까운 게안 보였던 분들이 좀 가까운 게 갑자기 잘 보이게 됐다. 이렇게 급격한 도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네. 백내장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아, 요거 되게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안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백내장이 생기면서 네. 이 수정체가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다 보니까 네. 원래 없던 근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시는 노안에 대해서 방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가까운 게 되게 안 보였던 분들이 어느 어, 날 맨눈으로 가까운 게잘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백내장의증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분들 이야기 들었거든요 음. 갑자기 노안이 좋아졌다고 좋아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맞아요. 어, 가까운 게안 보이다가 다시 노안이 좋아진 것 같다고 느껴지시면 맞습니다. 반드시 백내장 검사를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어, 이 말씀 꼭 강조 네.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드린 색깔 구분이 잘안 된다. 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백내장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집에서 이렇게 좀 혼자서 좀 테스트해 볼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네, 사실은 네. 이제 집에서 는 네. 가장 간편한 게 네. 어두운 바탕에서 네. 어두운 바탕에 손가락을 멀리 해서 보시면요. 네.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손가락 끝을 볼때 뿌옇게 보이지는 않은지 어... 겹쳐 보이지는 않은지 어... 이게 사실 가장 간단한 그러니까, 방법이고요 어, 그러면 바탕이 어두워야 돼요? 바탕이 어두워야지 손가락 끝이 음.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흰색 말고 검은색 쪽을 바라보면서 네 저는 아... 어두운 바탕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걸 권장드리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네요 네. 자, 한쪽은 가리고 봤을 때 복시가 생기는지 하고 뿌옇게 보이는지 네 그게 가장 네. 간단하고요 또 저희가 좀 준비한 판넬 같은 게 있는데, 아 이건가요? 백내장 테스트를 할 때는 노란색 글씨를 이용하게 됩니다. 백내장이라는 건 수정체가 노랗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백내장이 심한 분들은 노랗게 이런 노란 흰색 바탕에 노란 글씨가 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나처 보겠습니다. 보시 보이 네. 네, 저는 아직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노란 글씨를 보는 것, 그러니까 아. 보이지 않는지. 어, 이것도.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일단 백내장을 네. 의심해야 된다 네 간편한 백내장 어... 테스트 방법이라고 볼수있 이거 한번 화면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어... 흐리게 보인다 글씨가 네, 그러면 꼭 백내장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 이동환TV에 또 나관우 원장님 훈남 원장님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백내장 증상 또 노안 증상 그리고 색깔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너무 흥미롭고 아주 주제가 아주 너무나도 우리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감자님, 다음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